PD 수첩은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수년간 생활지도원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항을 한다, 발 대꾸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찢고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 달라요. 이게 보면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봐. 깜을 엄청 때려. 엄청.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50년 가까이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체벌과 기합이 벌칙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투명 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도 오늘부터 투명 인간이 이러면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요. 밥도 접시에 밥을 풀면은. 그걸 엎어버리고, 아예 밥을 안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먹다가 이제 오 t a 밥 다시 다섞 i s i o 큰그릇 t a 그그 i 다 a s s o t i 처 g e r s m 다, 다, 그냥 그냥 다 비벼가지고 그냥 다시 다 o m 같이 a t a 그것도 먹고. 내 친구가 그거 먹다가 k 다거든 s s o m a k 다 걷어가지고 투도 다 섞어서 다시, 다시 다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채 북행한 생활 지도원도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냥 모든 세상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이런 시설에서 다 지내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 많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지금 그냥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다가 미치면 그냥 얼굴 그냥 때릴거나제 스스로 그래. 왜? 맞아야지 통증을 느껴야제 마음이 편해지니 마리아 수념에는 아동학대 의혹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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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이게 응원 응원 메시지 가 많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그림과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응원을 해주신 시청선 시청자분들도 많아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된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픈 상처들을 들어내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지난해 생활지도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올해 초 취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아가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동을 한 차례도 오면 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a 어, 한차례 o 요 네. 방송 뒤 지난 10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던 생활지도원 성모 씨의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내리 t t 피가 나하 하는 등. 지훈 씨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훈 씨가 고소한세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 세명이된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싸워야죠. 네. 오히려 네. 더 이상 그런 설례가 없기 위해서 설례를 남기는 거죠.